발견 시작하라. 저기 강화하고 있다. 아까에 떨어졌는데. 잠깐 이게 안 죽는다고? 아, 사살 완료. 카피현금투하나군 무장 저 떨어졌네. 와 이거 빠튼가? 놈들이 쏘고 있어. 형상도 뺀다. 방 처리. 린다무인특약기열렸거진제 보고분이 변하겠다. 확인. 아고집 안으로 들어갈게요. 아쓰러 아, 어, 이 그란트가 때문에 헷갈렸네. 어? 너무 약하다. 나이스. 뭘로 쏜 거예요, 이건 MP7이요. <웃음> <웃음> 현 위치 정찰 요청한다. 야물자마에 인 정찰기. 어디 쓰러짐이에요? 경찰. 이리로. 밑으로. 어 밑에 이쪽으로 내려와요 앉는다. 이쪽으로? 이동 중이다. 아. 잊어버려. 여기 okay. 움직인다. 그거 확인. 밑에 있는 거. 어경찰서 아, 옥상에 있어요. 네. <웃음> 수민님 안녕하세요. 사나 아, 쓰라지? 이거 갑발 없는데? 이거 사다리 대기해볼래요? 한번 다시 서툴 볼게요. 네. 다시 쓰라지? 어? 전멸. 어? 뭐야? 아, 네. 나이스. 왜 자꾸 스물스을기왕하는 건데? 이걸 푸시하기에는 적이 너무 귀여할지니까 기다릴까요? 네. 상황이 좋지 않다. 가나 강이? 강의? 나나강이나나게있나가 어, 보인다. 기나 움직인다! 기나가나가 나가기, 나가기, 나가기, 나가기, 기 나가기, 가기나기 나가기, 나가기, 나가기, 나가기, 나 그 어느 정도 거리에 이 조준선 그 좌우로 어느 정도 리드샷을 줘야 되는지랑 거리별로 이그 머리를 정조준해야 할때 살짝 올려야 할지 그런 거 되게 잘 익혀놔야 돼요. 그저 지금 카고팔 말고 다른 총 아예 못 써요, <웃음> 순나 아니 이게 안 맞아. 당장 공격해! 여기는 로더 투제로. 겠다집 네, 아, 안에 들어가? 네 2명 보인다! 도요텔 도착! 폭전! 아네지방 안에! 공격받고 있다! 방 안에 있어요? 아.. 상상급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나이스 내가 도와줄게 얘 그냥 무시하고 쭉 갈게요 네얘 말고도 하나 있었는데 마무리해. 앞에 차 가스가 가까워진다 지역으로 가. 까비 창공의 적 무인 정찰기 목표 지점 당장 공격해 여기스트이크들이 알겠다 아군 무장 초아 나온다. 그 차선 거 조심. 저 서방사 달리는 중. 네. 자 여기. 여기 갈라지고 있다. 딴 팀도 있어요. 살렸어요. 여기 한 명. 아, 어, 자꾸 가포만터지네 가스 점 중이다. 핸들은 내가 잡는다. 어, 소방서 1층에 사람. 지역에 진입했다. 어, 뭐야 이거 어디자 아, 어, 네. <웃음> 고의인기한명한 네, 명. 한 명. 아, 니 청탑을 넣나 혹시? 이무 영님 슈퍼채팅 5,000원. 여있다 나이스. 아! 어, 어, 이무 영님 감사합니다. 이거, <웃음> 시, 뭐야. 스타디움 봐야돼, 스타디움. 네. 스타디움. 아, 가스가 가까워진다. 안전지. 가야되네. 어어어어, 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차 타고 빨리. 확인. <웃음> 내가 한다. 그냥 네. 네. 박을게요 네. 난 여기 타자 이거 은행 네. 라 박음? 네. 아 네. 네. 겁나 들림 네. 소리 <웃음> 1층에 <목소리> 저 네. 네. 네. 네. 네. 발소리 아, 더 발소리 또? 우리 팀인가? 상황이 좋지 않다 아, 이거 옥상 올림? 네 아, 옥상 조심 옥상 옥상 침밑 2명 아 있다 있다 있다 끝에 있어 다시 빠질게 아 쓰라짐 저 갑빠 나이스 다시 올림 아, 붙는다 아이고, 저걸 못 봤네. 아, 라 지점. 당다더 들여 오지? 발소리 조아 내가 죽겠다. 아, 2대 2구나. 아, 어, 다 한 방향이다. 걱정 마, 할수 있어. 천천히 왼쪽으로 돌게요. 차가 아, 사라지, 이쪽 사라지 네. 이동 중이다. 푸시가 오른쪽으로 가스가 가까워진다. 안전 지역으로 가아 하나? 다시 사라져. 아빠, 봉 네, 소리 텐 도착. 내잡도 아니고, 너 있대. 당연한 승리군. 어, 정정 왜, 어디요? 아, 마컷 우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이동중! 그냥 무시해! 상대방는데 상공의 아군 무인 정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 와우! 어? 여기 안에.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뒤에 거만, 나오는 거만 보면 될 듯? 네 뒤에 간다 오 어, 어, 나이스 잘했어. 저 많이 멀어요 얘 지금 뛰어 올라가는 중? 아이 어, 아니었는데? 정찰기. 하나 이런... 밑에 있어 아이고 분명이죠? 음, 하나 언덕 쪽에 여기. 어 어! 스나 스나 스라 좀 스라 좀나이스어또 스나. 너 아, 잊어버려. 지붕 쪽에. 이동한다. 빼줘요. 그냥 무시해. 어그로 끊는 중. 아 가파파. 이거 못 잡았네. 안돼. 음. 나이스 현상금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뒤에 기는 다시 오는 차 이쪽으로 이건취소 하나? 기짐성공나적무하 정찰기. 하나, 깐만 하나, 나 이건 취소. 네, 하쪽에 그 아, 아, 이거 가 하나, 나 하나, 하나, 나 하나, 저기 아직 건너편 살아 있어요? 오우, 아, 쉣! 공격받고 있다! 상공의 아군 무인 정찰기다! 이제 간다! 이더 탐지 캐시! 이동한다! 상공의 적 무인 정찰기! 적 반격! 아, 네. 상공의 적 무인 정찰기! 아, 상공의 적 무인 정찰기! 상공의 적 무인 정찰기! 어디? 아, 아 쉣! 공격 받고 있다. 제가 딸에서 어, 맞는데? 네. 이건 몇 팀이야? 몇 팀이야? <웃음> 이거... 아이고 가면 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음. 뒤 뒤에, 뒤에 거 다시 보자 여기 다시 네. 오네. 얘네 맞는다. 어뒤지저 발견했다. 아 신났어 하겠다 안보. <목소리> 아, 한대도못 맞추는 중아도못보랑돌못아직도그대아 그 있거든요? 도못 앉아도 못장아도네 나이스 여기 이쪽으로 현위치 앉아도 못 앉아도 못 앉아도 못 앉아도 못앉아아 진짜 이아가 쓰럽게 안지네 지 나이스 지금 여기 있다 누웠네 목표 표시! 이동 중어안 보여 죽어라! 수라지. 수라지! 여기 하나 더 움직임 포착! 살았다 여깄다 있다 거여있다 목표 표시어 잠시만 나이스 이건 취소 그 위에 애들 어떻게 됐어? 왜요? 그 위에 두명 보이는 거 없어요 있다 아직 여기 나무 뒤에 이동 중 당분간 조용하게 컵밥 펑적 발견! 찬스가 까워진다최 안전지역으로 가 이건 취소 어 여기 어왼쪽을 뛴다 어걔걔 다른 아, 팀이? 뻥. 그 잡아주셔야 돼. 얘를 열로 붙이거든요? 여기 안 보여. 요 어, 아, 그럼 우리가 내려가겠다. 잊어버려! 자, 계속 위에만 볼게요. 이거. 네. 이쪽으로. 오기이이 오케이. 오이오케다 오케이. 오다 확 사탄 재가오는안전나 여기 올라와요 놈들이다. 쓰러져 에이스. 아 난데 쏜다얘 <웃음> 살았어요 얘 쓰러지네 이제 너만 남았다. 다른 팀이에요 어, 확인했어. 출다가쏙 앉아, 쏙 가스 접 앉아. 쏙 앉아. 쏙 앉아. 확인한다 있어. 목표 지앉 시작해. 여기는 스트라이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나갔어. 여기 아, 길이 길에 날렸으면 안 되는데... 야, 시간 언다 어, 보였다. 방금 어, 뭐야? 안 살았네. 엎드려! 아, 이거 계속 한발 친다, 장전돼가지고. <웃음> 아, 그거 다안 살렸구나. 살린 줄 알았네. 8알 정도가 허겁다. 9알, 9알. 아, 9알, 오케이. <웃음>